시청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팔 프리즘 에듀케이터 천님미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또 찾아뵙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너무 싶었어요 <웃음> 네, 어, 오늘은 이렇게 유리 트위드 아트랑 유리 플라워 아트 두가지 준비했고요 어, 저희 저번 시간에 저희 예원 쌤께서 보여주신 어, 유리 틴트 가지고 아트 할 거니까 음, 지금부터 그 함께 해주세요 네. 어, 먼저, 저희 캡처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저희 또세 분께, 저희 또 예쁜 신상, 음, 우윤이 로즈 보내드릴 거거든요. 우윤이 로즈. 네. 세 분께 캡처 음, 후기 올려주신 분들께, 이렇게 예쁜 우윤이 로즈 세 분께 보내드릴 테니까, 어,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어, 샵 사라센티비, 샵 오팔프리즘, 샵 유리플라워, 샵 유리트위드, 샵 우윤이 로즈. 이렇게, 다섯 가지 태그 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 이렇게 예쁜 신상 글리터가 간답니다. 어, 저희 이번에 신상 글리터 제가 그 스페셜 글리터 이렇게 두 가지 들고 왔거든요. 이건 우윤희 로즈고요. 이 글리터는 이제 로즈 쿠페라는 저희 또 글리터인데요. 어, 이 글리터는 제가 이따가 이두 번째 플라워 아트 할때또 발색이랑 보여드릴 거고요. 우윤희 로즈 먼저 발색 한번 보여드리고 아트를 그럼 시작을 해 볼게요 네. 음, 먼저 이렇게 화이트하고 블랙 베이스에다가 클리어젤 발라가지고 한번 저클리터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블랙팁에 클리어 젤발랐고요 저는 이거를 바로 글리터를 찍어 줄게 아니라 한번 큐어 한 다음에 미경화 젤에만 한번 찍어 줄거예요 그래서 클리어 젤 바른거 큐어 하고요 화이트 베이스에도 한번 클리어 젤 발라가지고 어, 블랙 베이스랑 이 화이트 베이스에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린이로즈 글리터 이렇게 보시면 반짝임이 보이실까요? 제가 어? 손등에 이렇게 발색을 한번 해볼게요. 음, 이 반짝임 보이시나요? 완전 너무 이뻐요. 예쁘죠? 어, 이렇게 여러가지 빛깔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화이트 이렇게 발색했을 때는 아마 잘 티가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블랙 베이스에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다 큐어링 돼서나왔고요 이제 이거 그대로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어, 저희 글리터는 입자감이 지금 아주 고와서 이렇게 미경어 재래만 찍어도 이렇게 글리터가 헐 이렇게 너무 예쁘죠 대박이네요 이제 블랙 베이스에 한번 찍어 볼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색감이 차이가 여러분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블랙이랑 화이트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느낌이 다르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미경화 젤에 이렇게 찍은 젤, 이거 글리터는요. 한번 큐어를 해줄 거고요. 더잘 붙으라고 큐어를 해줄 거고 이제 그 위에 오버레이 하시고 탑젤 하신 다음에 이제 글리터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거 큐어한 다음에 오버레이까지만 해가지고 이제 발색은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저희 글리터 아시죠? 이렇게 오버레이를 해도 클리어 젤로 오버레이를 해도 반짝임이 죽지 않는다는 거 맞아요 여러분 오케이. 클리어 젤로 이렇게, 이버레이렇했이때더이짝임이더잘이 이렇게, 나 이렇게, 어. 이 이렇게, 이이글게 이렇게, 이렇게, 발색하다 보니이 이렇게, 이이트에도 올라가도 게게 예쁘잖아요. 보면은 게 네?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웨딩 저는 웨딩 그렇죠 도 괜찮고 음, 웨딩 아트에 사용하셔도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음, 클리어트에 이렇게 발색해도 너무 예쁘죠 너무 화이트하고 블랙 이렇게 이우윤이 로즈 이제 세 분께 드리니까 음, 참여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인스타에서 클리어젤 어디 거냐고 뭐 아저클리어젤이요 지금 음. 이티크 코리아에서 나온 저희 일명 짜요 젤 이라고요. 이렇게 그냥 짜서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공병 같은 거 있으시면 공병에다가 이렇게 덜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되 i t of a little 게 i 게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바로 a 바로 t t l e bit of a l 이 t t l e bit of a l i t t l 어 bit of a l i t t l 그고 뺐다 할때막 오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글리터가 아무, 어, 한 두개씩 막 들어가고 네 네, 맞아요. 음, 이렇게 음, 발색이 되서 나왔구요. 어, 오윤이로즈 이제 발색 보여드렸으니까 어, 오늘 이제 아트 먼저 들어갈 건데요. 음, 오늘은 이 트위드 아트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트위드 아트 먼저 시작해볼 건데요. 제가 오늘 사용한 글리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보시면, 여기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음. 보시면, 저희 이번에 신상 나온 거, 유리 틴트 글리터예요. 보시면, 어, 이런 파우더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이렇게. 클리어 젤에 믹싱했을 때는 유리 젤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이렇게 젤 클렌저에 믹싱했을 때는 저희 틴트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파우더 형식의 음, 유리 틴트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음, 보여드렸던 글리터예요. 이거는 플레이크류 글리터인데요. 저희 틴트 플레이크 이것도 한번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크리스탈리나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리터 크리스탈 실버 글리터예요. 이 글리터도 한번 사용할 거예요. 하시고 계신 분들은 한번 따라서 해 보셔도 되게 예쁘실 것 같아요. 지금 제 손에도 이렇게 한번 올렸거든요. 근데 네. 음, 되게 예뻐요. 색감이 유리 틴트 색감이 되게 쨍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아트를 한번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팁을 준비했고요. 저는다가 어 베이스까지 다 작업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 여기다가 클리어젤 한번 발라가지고 큐어를 해줄게요. 네. 지금 저희 바탕에는 저희 크리스탈리나의 크리스탈 실버를 사용할 건데요. 어, 이 글리터도 입자감이 고운 글리터다 보니까 바로 찍어주면 어, 그 뭐지 큐어가 잘 안될수도 있고 음, 큐어 되더라도 막 쪼글쪼글 올 수도 있어요 파우더 입자감이 음, 너무 곱다 보니까 저희 뭐지 젤 중에서도 뭐 노란색 알료가 들어간 그런 젤 같은 경우에는 큐어할 때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얇게 바르셔야지 큐어가 잘 되잖아요. 네. 이런 파우더 형식의 글리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찍으시거나 그러시면 큐어하실 때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는 미경화 재료만 찍어주거든요. 그러, 그랬을 때 이제 양 조절하기가 좀 편해가지고 크리스탈 실버, 제가 발색 팁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크리스탈이나 4종 세트고요그 중에서 제가 사용할 글리터는 이 크리스탈 실버예요이 글리터도 제가 전에 한마트할때 사용한 글리터라서 발색 사, 사진이나 그, 그 발색하는 방법은 제가 다 여기 사라센 검색해 보시면 다 있거든요. 이렇게 어, 탑젤에 이렇게 문질러서 미러 형식으로도 사용하실 수있고요 이제 그대로 이거 파우더 찍으셔 가지고 위에 이제 색깔만 이렇게 추가하시면 여러가지 이제 펄젤 같은 느낌으로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아까 클리어젤 큐어된다고 나온 거에다가 글리터 한번 바로 찍어 볼게요. 네. 보이시나요렇게렇죠 이렇게. 이고 고운 글리터라서 이렇게. 예쁘게이탕이 클리어 지금 클리어 이인데이바탕이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게빽빽하게잘 찍혔죠. 진짜 엄청 네요 네. 이제 한번 큐어를 해줄 거고요. 이렇게 입자가 곱기 때문에 그 뭐지 미러처럼 밀어서도 발색이 가능한 저희 크리스탈리나 글리터예요. 네. 살짝 해준 다음에 오버레이 겸해서 한번 또 클리어젤 한번 덮으셔가지고. 해주시고요. 인스타에서 손님 손에할때 네. 찍기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지금 제손에할 때도 그냥 여기 찍었거든요. 찍었는데 지금 제 손톱이 좀 길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다안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정도는 그냥 이렇게 찍었고요. 글리터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찍었고요. 나머지 이제 조금 이렇게 큐티클 부분이라든가 안 찍히는 부분은 어, 브러쉬 있죠. 브러쉬인데 그 뭐지 이렇게 물기가 하나도 없는 브러쉬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건 제가 사용하던 거라서 클리어 젤이 묻어있는데 음, 아무것도 묻지 않는 그 브러쉬를 가지고 여기 톡톡톡 해가지고 톡톡톡 올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예쁘게 요거를 아. 음, 해서 나왔고요 여기다가 저는 지금 틴트 플레이크를 조금씩 톡톡톡 올려줄건데요. 음, 이 틴트 플레이크도 전에 제가 어, 사라세에서 이 아트할때 사용했던 글리터예요 보시면 어, 플레이크 인데요. 음, 되게 이것도 예쁘죠. 틴트처럼 이렇게 색감이 톡톡톡 올려주면 여리여리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있고요그 다음에 지금 블랙 화이트 이것도 그냥 딱 바르시기만 해도 그냥 대리석 느낌이 나는 이런 어. 플레이크거든요. 너무 제 취향인데요. 감사. <웃음> 글리터가 예뻐서. 네, 그렇죠. 음, 이제 여기다가 큐어링 돼서 나왔고요. 저희 아까 그냥 남는 젤로만 살짝 글리터 붙여줄 거라서 음, 클리어 젤 살짝만 발라주고요. 이제 이 플레이크들을 그냥 가볍게 툭툭툭 얹어줄게요. 이렇게 찍으셔 가지고 원하시는 부위에 그냥 톡톡톡 조금씩만 올려 주시면 돼요. 골고루. 트위드 데에는 거의 뭐 블랙 화이트 라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랙 화이트 있는 것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넣어 주면은 꼭실 뭉치 음. 느낌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런 거 같아요. 음. 지금 다들 반응이 네. 아, 다, 자기도 이제 시형적 욕이라고 뭐 너무 예쁘다고 세상 뭐. 음. 존예 블링블링하네 음. 영롱하네요 다 네. 나오네요 <웃음> 이것저것. 이렇게 이제 큐어링 한번 해주시고요 글리터 붙이셨으면.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다 사용을 했거든요. 이거는 뚜껑 닫아가지고 놔둘게요. 이렇게 큐어링 돼서 나왔고요 이렇게 플레이크로 이제 사용할 수 때는 위에다 이제 또 라인도 그리고 해야되기 때문에 한번 또 오버레이 하셔가지고 표면을 좀 매끈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까 이 클리어 젤은요 거의 두께감이 생기지 않아요. 보시면 정말 얇게 오버레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사용해도 거의 베이스 젤 같은 그런 두께감만 주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큐어를 해줄게요. 네. 인스타에서 방금 올리신 거 이름이 뭐죠? 어, 방금 올린 글리터는요, 저희 틴트 플레이크. 틴트 플레이크. 음, 이 지금 플레이크들을 지금 여러 가지 색깔 이렇게 다네 가지 색깔을 그냥 조금씩 툭툭툭 올려주기만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는 색감이 좀더 어, 영롱하고 지금 더 쨍하죠. 이거는 지금 제가 음, 유리 틴트 사용할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유리 틴트를 지금 제가 이거 사용하던 거 그대로 이렇게 지금 저희 유리 틴트 클리어젤에 믹싱해가지고 사용하다가 남은 거 지금 이대로 굳혀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소량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팔레트에다가 조금 덜어놓고 사용하셔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죄송한데 지금 인스타에 질문 하나 더 올랐는데 네. 그 플레이크 아트 해놓으신 거 밑에 네. 터링 해놓으신 거 그것도 네. 플레이크 사용하신 건가요? 네 이것도 지금 어, 사라센티비 검색해 보시면 어, 여기 틴트 플레이크 제곱으로 한 아트 나오거든요 이거 지금 플레이크만 툭툭툭 올려준 건데 너무 멋스럽고 예쁘게 이렇게 연출이 되죠 음. 이거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은 아트 한거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브러쉬 클렌 하면서 좀 사용할 거라서 여기 지금 디젤 브러쉬 클렌저 좀 덜어가지고 옆에다 놓고요그 다음에 그냥 막 브러쉬 있죠 그런 브러쉬 있으시면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 이 지금 유리 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리 틴트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에 믹싱했을 때 어, 틴트처럼 사용하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클리어 젤 클렌저예요. 지금 젤 클렌저 지금 공병에 좀 다, 더, 달아왔는데 젤 클렌저에다가 이렇게 한 방울씩만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요. 을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음. 틴트로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아까 좀 전에 했던 여기다가 톡톡톡 올려 줄거예요 조절하셔가지고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조금씩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라색도 한번 조금 올려줄게요. 인스타에서 플레이크가 네. 다른 용도로 도 쓰이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플레이크가 다른 용도로요? 어떤 네. 용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조금만 더 자세히 질문을 해주시면 다시 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틴트를 톡톡 떨어뜨려 줬고요 이거는 살짝 이제 젤, 젤 클렌저가 마르면서 이제 이게 휘발되면서 이렇게 마르는 거라서요. 이렇게 살짝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클리어젤 올려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저는 이따가 이렇게 이런 젤로도 한번 사용할 거라서 이 틴트를 클리어젤에도 한번 믹싱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클리어젤 살짝 덜어주시고요. 보라색부터 이렇게 아까 이거지 뭐지 젤 클렌저에 이렇게 풀어놓은 틴트를요. 이렇게 젤 클렌저에다가 막 이렇게 믹싱을 해주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냥 유리젤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라색 젤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파란색도 한번 파란색도 이렇게 섞어주시면 파란색, 이렇게 유리 젤이 만들어졌답니다. 제가 두번째 아트에 사용할거라서 나머지 색들도 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핑크 펀치색이고요 색깔 너무 예쁘죠? 완전 예뻐요. 그렇죠. 투명투명하니 정말 유리젤처럼 됐죠. 망고피치 색깔도 한번 만들어볼게요. 음. 이건 이제 이렇게 파우더 양을 가지고 색감을 다조절하 실수가 있고요. 이제 좀 파우더 양을 많이 넣으시면 좀 진한 컬러가 될 거고 이렇게 더 이제 색감을 진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더 섞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색감 잘 보이시죠? 이게 지 망고 피치 색깔, 핑크 펀치 색깔. 블루 마운틴, 퓨어 바이올렛. 이렇게 젤 클렌저에 풀어놓은 알료를 이렇게 어, 클리어 젤에 믹싱만 해주면 이렇게 젤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어, 파우더에 뭐 섞은 거예요? 네, 파우더에 저희 많이 사용하시는 젤 클렌저 아무거나 섞어만 주시면 이렇게 틴트로 또 사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어, 유리 젤로도 만들 수 있는 저희 유리 틴트 글리터입니다. 네 가지 색상. 유리 틴트 글리터. 네. <웃음> 인스타서 손에 한번 올려 봐 주시면 안 되나요? 손에요? 지금 제 손에가 색깔이 <웃음> <웃음> 잠시만요. 이따가 제가 지금 비어있는 손이 왼손밖에 없는데 지금 아 오른손밖에 없는데 왼손으로 제가 잘못 뭐 칠해가지고 한번 살짝만 한번 그럼 해볼게요 여기다가만 지금 핑크 색깔 한번 살짝 올려볼게요 어, 너무 지저분한데 <웃음> 이이 아이고, 아이고. 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투명 투명한 보이시나요? 에? 이 색깔도 보라색도 개인적으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지금 왼손으로 칠하다 보니까 이건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웃음> 여러분 감안해주세요 어, 갑자기 보여달라 하셔가지고 손에 올린 거를 <웃음> 이렇게 보라 색깔도 이렇게 응. 완전 히 b l 블루 마운틴 n t 이올렛 이렇게요. 요이제 아까 해놓은건 이금이건이제 한번 이버레이 해가지고 이제 라인만 그려주이 첫번째 아트는 이렇이이거요요 이렇게요. 요이렇 이렇게요. 이게 이렇게요. 이게이렇게게 뭐 벗겨지거나 아니면 리프팅 되는 거를 좀 막으실 수 있으니까 오버레이는 꼼꼼하게 잘 해주세요. 그리고 한번 큐 할게요. 인스타에서 네. 절과 믹싱해서 보관해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라고 네, 제가 이렇게 믹싱해서 이제 잘 이제 어 이렇게. 햇빛이 안들어가는 거에다가 잘 놔두면 괜찮으실 것 같은데 음, 저는 그냥 그때그때 사용할 때 이렇게 살짝 조금씩 이렇게 믹싱하는 것가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뭐, 제도 저도 이제 보관해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아무리 잘 보관한다 해도 처음 같은 이렇게 이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그 어.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라인 지금 으흠. 유튜브 시 켜졌으니까 유튜브로 넘어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큐어링이 다 돼서 나왔으니까요. 저는 이제 저희 트리플 키트에 있는 탑젤 발라가지고 마무리해볼게요. 네. 인스타에서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저는 라인을 그리려고 붓에 젤을 묻히면 위쪽에 둥그렇게 묻힌다고 하시는데 어, 그거는 어, 양이 많이 묻혀져서 그래요 그양 조절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음, 이렇게 보시면 저도 사용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뚜껑에나 아니면 팔레트에 붓을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은 뭉치는 부분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골고루 잘 문지네요. 네. 이렇게 팔레트 같은 데다가 이렇게 젤을 한번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아트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트 들어갈 건데요. 두 번째 아트는 요리 플라워 아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저희 이제 두 번째 아트 음. 들어가기 전에 다시 네. 한번 공지하고 넘어가면 이제 오늘 캡처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화면을 캡처해서 인스타에 샵 사라센, 샵 사라센TV, 샵 오팔프리즘, 샵 우윤희로즈, 샵 유리, 트, 유리 트위드, 샵 유리 플라워 이렇게 네. 태그해서 올려주시면 오늘 세 분께 우윤희로즈 한 개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윤로즈 이 글리터가 있습니다. 응. 제가 지금 그다음에 이제 유리 플라워에 사용할 글리터는요. 지금 바탕에 깔아놓은 글리터가 저희 또 스페셜 글리터 중에 로즈 쿠페 이 글리터 사용했거든요. 이 글리터 사용했을 때 저는 바탕 컬러를 지금 켄지코 FW 삼공 사번 칼라 엄청 진한 버건디 컬러거든요. 버건디 컬러도 아니고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팥죽 색깔 <웃음> 그 색, 그런 색깔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원콧 해주고 나서 어, 글리터를 찍어 준 거예요 날씨가 추워서 되게 지금 젤이 꾸덕꾸덕해 가지고 이렇게 원코 발랐구요 큐어 한 다음에 전또 여기다가 또 바로 글리터 한번 찍어 줄게요 네. 아, 잘못됐다. 로즈 쿠페 글리터구요 이 글리터도 보시면은 이렇게 미러 파우더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파우더 형식의 저희 글리터거든요. 음, 여기 저희 세번째 팁에도 보면은 음, 지금 이 바탕에다가 그대로 지금 로즈쿠페 문질문질 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한 거거든요. 저 저희 이따 이 발색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는 글리터라서 사용하시기는 되게 좋으실 거예요. 이것도 한번 큐어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다들 지금 추워가지고 젤들이 꾸저태져 있다고. 네. 샵에서도 많이 힘드신가 봐요. 여러분들이. <웃음> 얼른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웃음> 아무래도 젤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민감한 제품이라서 사용하실 때 조금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큐어링 돼서 나왔거든요. 이거는 지금 글리터 그냥 찍어준 느낌이고요. 이거는 아까 문질문질한 느낌. 이렇게 두 가지 느낌으로 모두 사용하셔도 너무 예쁘실 것 같아요. 완전 예뻐요. 그렇죠. 이렇게 밀럽 파우더 느낌으로 사용해도 너무 예쁘죠. 전 여기다가 꽃을 그릴 거라서 미경화 젤을 한번 닦아줄게요. 네. 닦아주고요. 이렇게 브러쉬에다가 화이트, 음, 화이트 라인 젤로 꽃을 한번 그려줄 건데요. 음, 꽃은 음, 좀 크지 않게 작은 꽃을 좀 여러 개 이렇게 그려줄게요 파우더 문질하려면 큐어 바탕에 큐어 몇분하나요 어, 저는 파우더 문, 문질문질 할 때는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는 어노 나이프 탑젤 있죠? 미경화 젤이 하나도 안 나는 탑젤을 저는 60초 큐어 한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 주거든요 이제 꽃을 한번 그려 볼게요 꽃 네. 음, 그리실 때도 지금 저는 위에다가 또 한번 색깔을 입힐 거라서 이쪽에다가도 하나 그려줄게요 네.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에다가도 자 이렇게 작은 꽃이 그려줬고요 다음에 이렇게 큐어를 한번 할게요 이렇게 큐어한 다음에 아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유리 틴트를 색깔로 올려 줄 건데요. 여기다가 색깔을 입혀줄게요 색깔은 원하시는 곳에다가 그냥 원하시는 색깔 아무거나 이렇게 그냥 툭툭툭 조금씩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한 꽃잎에다 다 칠하시 찍어 찍어줄 거고요 여기다가 저는 저희 오유니 로즈 글리터, 오유니 로즈. 살짝만 올려줄게요위에다가 네. 그대로. 톡톡톡 해서 블링블링다이그게 꽃잎 있는데랑 수술 있는데랑 이렇게 중앙부분에 이렇게 큐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화이트로 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네. 음. 라인 그려주기 전에 한번 이제 오버레이 해가지고 라인 그려주시는 게더 좋겠죠. 네. 음. 큐어링 돼서 나오면 클리어젤로 한번 오버레이 해줄게요. 도 썼고 이렇게 하니까 한번 오버레이를 한번 해주신 다음에 또 위에다가 화이트로 라인 그려주시면은 아마 더 단차가 생겨가지고 더 깊이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오버레이를 해줄게요. 이렇게 오버레이 해줬고요. 하이트로 라인 그리실 거면 라인이 또 퍼지면 안 되니까 이제 미경화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하이트로 꽃잎 테두리 주변에 라인을 한번 다 그려줄게요 네. 라인 그리실 때는 너무 꽃잎 다 이렇게 정직하게 안 그리셔도 되고요 살짝 크게 그리셔도 되고 뭐 작게 그리셔도 되고 한 겹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두 겹으로 좀 그려주셔도 되고요. 그냥 하늘하늘 꽃잎 느낌이 나게 이렇게만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 요미네일님, 오 다시 되네요. 어, 저희가 또 언제 문제 일어날지 몰라서 혹시 인스타로 와서 봐주실 수, 봐주실 수 있나요? 찾고 화면이 껐다 켜지고 그려가지고 캡처 이벤트 하시는 분들 참 힘드시겠어요 아, 죄송해요 <웃음> 그래도 아예. 저희 우연이로 예쁜 글리터 보내드리니까 참여 많이 해주세요 네. 음, 이렇게 좀 허전한 부분은 라인을 그려주시고 어, 좀 남은 느낌 띠도 이렇게 이렇게 뻗어나온 라인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씩 그려줄게요 네. 요미네르님이 검은색 부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라고. 검은색 부분 이 가운데 부분이요? 네, 그냥 그어 블랙 라인 젤로 콕콕콕 찍어주기만 했고요. 어그 다음에 그 뭐지 우유니 로즈로 살짝 글리터를 좀 뿌려줬어요. 가운데 부분만 그다음에 이렇게 음, 라인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 블랙 가운데 부분을 또 화이트로 이렇게 수술 몇 개만 이렇게 찍어줄게요. 여러분, 혹시 못 보신 거 있으시거나,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네, 저에게 DM 보내주셔도 되구요. 음, 이렇게.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음. 큐어하면은 아트는 마무리 될것 같구요. 저는 지금 무광으로 마무리 했는데, 이번 아트는 음, 탑재 유광으로 한번 마무리 해볼 거구요. 플라워 아트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하고도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어, 집에 있는 스티커 같은 것도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장식하시면 더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드 하나가이 여러분 다 예쁘죠? 응. 저는 너무 예뻐가지고. 응. 아, 이 아트가 정말 실물로 봤을 때 되게 예쁜데. 그러니까 사진에는 잘안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이제 탑젤로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의 아트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어, 시간이 약간 남았는데 저희 지금 방송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아트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보여 드렸고요 트위드 아트랑 플라워 아트 보여드렸으니까요 캡처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제 좀더 좋은 방송 환경에서 다시 또 예쁜 아트 들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네네 네. 다시 한 분만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캡처 타임 들어가겠습니다 <웃음> 네, 저희 이제 캡처 이벤트 중이고요 이제 방송 중에 이제 지금 화면 캡처해 주셔가지고 샵 네. 사라센 샵 사라센 TV 샵58 프리즘, 샵 우유니 로즈, 샵 우유 트위드, 샵 우유 플라워 이렇게 적어서 태그에서 올려주시면 이제 우유니 로즈를 총세 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른 캡쳐를 하셔서 네, 이거 캡쳐 이벤트 해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예쁜 우유니 로즈 글리터가 세 분께 드리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오늘 두가지 아 완성이 돼서 나왔답니다. 네, 오늘 음. 너무 예쁜 아트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시청자 네. 여러분께는 이제 유튜브 음. 때문에 음. 그리고 오늘 지금 네. 음, 살짝 또 켜진 김에 저희 발색 샷들을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유리 틴트 어, 글리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다음에 이거는 어, 틴트 플레이크 글리터고요. 그리 제가 어, 바탕에 지금 갈았던 크리스탈 실버 글리터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아, 다음 시간에 텐요. 또 만나요 네, 감기 걸리시지 마시고 <웃음> 여러분 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